안녕하세요 꼬마별놀이터의 티아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추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추를 5cm 정도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세로로 2등분을 하고 어슷썰기를 해주세요 부침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며 야채 전체에 골고루 묻도록 버무려줍니다 이제 소금, 계란을 넣고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물을 아주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 조절을 해주세요 저는 소주잔 한잔 정도로 넣었습니다 이제 가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요 조금씩 넣어서 펼쳐가면서 부쳐주세요 바삭한 걸 좋아하시면 중간중간 기름을 더 넣어주세요 맛있는 부추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